그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대한 그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역사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계속 보니까 뭐이 얘기를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우리 귀한 말씀이 하느님의 귀한 말씀이 잘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역사 공부를 오늘 이제 한번 이 족보에 대한 공부를 성경에 대한 족보 의 공부를 한번 해보면 에, 그동안에 제가 그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만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역시 영어성경은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우리 소중한 한글, 한글 성경으로 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오늘 언내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제일 첫머리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언내를 나누겠는데요 이 성경은 그 흔히 제가 많은 그 어 건달 분들 감옥에서 성경 받아 들고 어그 자기들이 행동했던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에 간방에서 건달들이 감방에 있을 때그 목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어뭐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찍을한걸 <웃음> 넣어주면은 그 건달들이 깜빡이 으면서이 뭐야 그러면서 담배 빨아 표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함 읽어나 보자 하고 읽다가 <웃음> 여기 마태복음 1장일절서부터쭉 읽다가 그냥 배를 빠게 집어던지 버린다는거요 이게 뭐지 먹고 애만 나가지고 맨날 낳고 낳고 그냥 아이게 뭐야. 신경질 나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원한 뭐 건달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맨날 먹고 낳기만 했네 그리고 별박에 집어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령을못잃고 그래서 또 다시 마음 추스려 가지고 어느 날 다시 또 그걸 주어가지고 읽다가 또 던지고 이 낳고 때문에 <웃음>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건달 분들이 음, 새 사람 돼 가지고 목사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부흥강사 된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건달분들이 읽고 그렇게 짜증나는 얘기 그 족보를 이제는 시기적으로 벌써 그 우리 성경말씀이 37편까지인가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상식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어,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꼭 들여야만 돼요 그래서 어, 이 성경에 대한 적분은 두 부분에 있어요 어, 두 부분에 있는데 이 공간보검이라고 하는 우리 그 성경 신약 첫머리 공부에도 이마태복음 1장 1절에 있고 이 1장 1절에는 이제 그 내용이 적보가 내려먹어요 낫고 낫고 낫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윗도 이렇게 어 o 오 o 다윗이잖아 그렇게 산산산 이렇게 해 가지고 자손, 자손 자손 자손 자손 낳고 낳고 아들 아들 뭐 이런 식이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한 족보는 위로 올라갑니다 빠들 빠들 빠들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성경의 역사 족보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대라잖아요. 근데 이건 대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될 정도로 대라 어 이후는 어 생각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만이 인류 최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큼 믿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보러 그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예, 그 유명한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좀길것 같아요 그래서 예, 화면 크게 두 편을 찍었다가 다시 나중에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할게요 어, 시간이 이제 대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시간 4 0분에0분 시간 정도는 이 캄티시아로 찍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음, 지금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예,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요새 제 동창 친구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을 이제 많이 벌었고 그 지금 내 영상도 하나 올려놨어요 죽은 친구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워서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공연단을 할때이 친구 부인이 노래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공연단 할때그 한번 오래 됐더니만이 그 친구가 저쪽 타고 그날 온 거야. 그 부천역 마루광장살 때인데 그날 따라 예정에 없이 그 어떤 분이 가수들을 왕창 데려와가지고 그날 하여튼 그 장부에 적혀진 인원만 해도 100명이 넘더라고 그래서 시간은 한정이돼 있고 그렇게 이제 가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뜻밖의 사항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날 그온 가수들을 다 못하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동창 친구는 또 자기 마누라 되고 몸도 안 좋은데 얘가 폐가 원래 나빴어요 근데 이 자기 마누라 되고 지금 전철 오는 중이거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야 오지 마라 오면 지금 가수분들이 뭐 서로 자기가 나중 가만 시간 밀리면 못하니까 막 서로 하겠다고 난리 아우성 치고 하는데 너까지 와 가지고 그, 그런 그 속에 내가 끼워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어, 오히려 덕이겠다 다음 께에 오고 이번에는 도로 그, 지금 저는 오는 중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는 중이면 미안하지만 돌아가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 관계 또마음에꽁 했나봐 그래가지고 동창들한테 <웃음> 만내는 사람마다 야아무개는 그, 그 공유단 면들놓고날 보고 오라고 되면 돌아가라 하더라 이런 소리를 막 계속 하고 다녀가지고 동창들마다 날만나면 너는 왜그 이렇게 오라그래 놓고 가라 그랬노 <웃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 가지고 야그 좋은 얘기 다가 그, 그런 얘기를 뭘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동창들마다 많네 그렇 얘기하노 그런 얘기 하지마 그넌날 나쁜 사람으로 몰라 그러잖아 나는 그런 사항이 어쩔 수 없었는데 이해를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웃음> 그러게 그러니까 친구가 뭐냐면 얘이 예, 놈의 새끼 너 상종도 못할 놈이구나 <웃음> 그리고는 전화 끊고 다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뭐 원수를 매질러고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래서 음, 그 뒤로 뭐더 이상 얘기도 못하고 말았는데 요번에 뭐 나하고 한 농가 곱인데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척 아픈 게 뭐냐면은 걔가 마음문만 열려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가 가지고 걔한테 전도를 하겠는데 걔가 내한테 마음문을 닫아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음 정말 없애야 되겠고 저도 어참 성격이 나쁜가 봐요 제가 그래서 뭐 남을 해고 자고 이런 건 아닌데도 빼딱한 소리 들으면 가만 안 있고 꼭 그거를 어 그렇게 본인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뭐 나쁘다면 나쁜 그런 성격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아 우리가 하늘 앞에 정말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 내가 그 친구 요번에 죽는 거 보고 또 우리 또 동창생 중에 또 내보다 한살 많은 우리 시골에서 같이 자란 또 누나 지그렇게한살 많은 동창생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고향 얘기하고 막 제주발 그리고한 시간 이상 전화 통화하고 그랬는데. 어 갑자기 또 병원에 가가지고 뭐 하지 정맥 뭐 수술하고 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전화해 보니 말해 보니까 말소리도 잘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니 이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건강 뭐 재산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모든 것이 정말 이게 렇청량할수 없고 해할 야수 없을 만큼 감사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못 느끼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에, 응? 어? 그하늘에 감사할 때 병원에 가서 병을 병원 곤져 나올 때가 더 감사합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게더 감사합니까? 내 그렇게 한번 질문한 적 있죠? 그와 같이 우리는 이 건강하고 병원에 갈 일이 없을 때 이럴 때 정말. 눈물 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왜 그런가? 그게, 그 건강 주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돈 덩어리거든요. 돈 덩어리에도 돈도 한두 푼이라 해야죠. 지금 어저께 텔레비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떤 영감님이 그 아줌마하고 살면서 상당히 재밌게 뭐 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뭐이 속에 내장에 대해서 뭐 곤치고 뭐 곤치고 뭐 떼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달이 나서 하다 보니까 다청을하고 나니까 돈이 6천만 원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6천만 원의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장, 내부 우리 속기관 말이에요. 이거 내부 이거 몇개 이렇게 건축하는데 돈 6천만 원 들어갔는데, 물론 뭐이 장기라든지 이런 게 돈으로 따질 수도 없죠. 그렇지만 그분은 이제 그 병원에 갖다 준 돈이 그렇다 이거예요. 병원에 갔다 줘도 안 되는 그런 우리 내장 내부에 얼마든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몸 구조 내장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탈 없이 지금까지 밥잘 먹고 어? 소화 잘 시키고 한다는 게 그게 어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감사합니까돈 6천만 원 들어가가지고도 어? 그 그냥 병원에 갖다 그냥 날려버리고 말이죠. 우리의 감사는 병원에 돈한 푼도 갖다 줄 일이 없는 감사. 예. 병원에 아예 갈 일이 없는 감사. 예. 유치장에다 영창에다 깜방이어디 생겼는지 아직도 한 번도 구경할 듯고그갈 일이 없는 그런 감사. 예. 이런 감사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를 여러분은 해봤습니까? 재판소 가지고 재판할 일이 없는 감사. 내가 요번에 우리 그 가게 내가 다니는 회사 가게에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걸리거뭐 한푼도 안 주고 이제 가게를 내 쫓으니까 이번도 이제 열 받지. 그래 가지고 변호사를 사 가지고 뭐뭐 어,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밖에 법원 판저 소송해 가지고 한다고 그 변호사하고 싸바서바 하길래 내가 옛날에 그 우리 내 사는 지역에서 그 경찰서에서 뿌록, 사건 뿌러가 했거든 우리 교인들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다땡기면서그 사건 뿌러가 해가지고 그분들 다 구해주고 내가 법을 알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너무나 그 계통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내한테 인원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 그냥 변호사 하나 사가지고 소송을 걸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둘 내외한테 그랬어 그거는 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지금나도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라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그 부인은 좀 성격이 옹졸하거든요. 그럼 우리 보고 그냥 맨몸으로 기약 나가란 말이야. 돈한 번도 못 받고 아이씨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소송하는 일 이런 거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소송에서 이기고 하면 하나님은 깃발 같아요 깃발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송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내가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가서 솔뿌리 하나 뽑아 둘레외가 네. 왜 기도 안하고 그렇게 병사한테 돈을 주고 그 500만원 주고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이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웃어요 비웃어요 나를 뭐 기도해서 될 일이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그래서 500만 원 주고 소송을 했는데 이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 2천만 원 밖에 생겼다고 그런데 문제는 건물주인이 그 가만히 있느냐고요 다시 고법으로 가가지고 다시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 맞붙으려고 보니까 그 변호사 하는 말이 이번에는 이기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저쪽에서 태클을 안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걸었기 때문에 되지만 저쪽에서 걸어오면은 우리가 질 확률도 있어요 그렇게 혹시 이길지 모르니까 만약 한번 해본다 그러면 1500만 원을 내놓으세요 그지이 사람이 이제 돈이 아까운 거야 그 다른 변호사를 이제 알아봤더니 그게 모든 변호사가 다 같아 말이 그렇게 그 법원이라는 게돈 싸움 아니에요 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못 샀죠 그래서 고범에서 그 지금 판결했는데 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비만 500만 원 날렸지 돈한 푼도 못 받고 요번에 이사했거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내가 그하나님 기뻐하는 지거 아니다 할 때는 막 펄쩍펄쩍 뛰고 그 기도해서 될 일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렇게 패배돼지고다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열받고 하니까 자꾸 나한테 핫풀이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나름대로 지금 하던 일을 사업을 나는 이제 방수가 전문이니까 방수는 뭐이 서울시내에서 다 못하는 거 나는 방송을 하니까, 곤치니까, 다못 곤치니까, 곤치니까, 그만한 기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에, 그, 내가 직접 하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여튼 그건 내 사정이고, 그렇게 해서, 이, 저와도 이렇게 맞스는 분들이 이렇게 그 일이 잘안 풀리고 잘안 되더라고요. 뭐 죽거나, 뭐 망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예수께나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 이번에 또 회사 그만두면서 막 이해가 나한테 또뭐 보복형으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난도 그 사람도 출울이 겁나. 그래서 지금 그내 친구 그 녀석도 아 정말 내가 전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돌아있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런 사건 모습 으면 내가 가서 무조건 전도하잖아요 근데 걔가 내한테 마음을 안 열어줄텐데 죽어가면서도 내가 마음을 열어주겠냐고요 내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는 지금 우리 여학생이 었던 되고 있는 그 동창생은 내가 전도했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전번에 말씀 중에서 나왔죠 그렇게 예수 얘기만 하면 눈 감아버리고 앉았던 그가 죽을 무렵 되니까 막 내한테 전화하죠 어떻게 하면 되노 어떻게 하면 되노나 이제 마이 아프다 어떻게 하면 되노이 죽을 무렵 되면요 그렇게 안 듣고 어? 예수 얘기만 하면 눈 까버리고 얼굴 돌려던 그런 사람도 미리 가서 한번 던져놓으면 너 예수 믿어야 돼 안그러면 죽어서 또 죽어 어? 이렇게 던져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거 다 머리에 박써서 나중에 죽을 무리에막 호소를 합니다. 그때가 여러분은 기도할 시기고 그때가 여러분은 전도할 시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가까운 분들부터 여러분은 전도하고 구원 받게 하는 그런 사업에 여러분 힘써주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동안안 갖다 주고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걸어다니는 게뭐 그냥 항상 뭐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이렇게 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한테 와서 이, 이 얘기를 듣는다 하는 거는 벌써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병원에 돈 갖추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에 조용하게 죽음을 잘 하는 것 그것이 큰복급입니다 우리 지금 가게 나오는 그저인트 기술자 건사님이 한번 계시는데 그분도 전에 부인이 전 부인이 그래 내가 그분하고 나 같이 이렇게 일하면 항상 그래요 주일 아 같은 날막 일해 그 내가 건사님 건사님 직분을 하나님 개인해 주셨습니까? 제발 주일날 좀 쉬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돈 벌어야지 근데 그분도 성가대가 계속했고 그리고 건사하면서도 주일날 일 나오면 하는 거야 근데 그전 부인이 몇년 몇 전에 죽었거든요 죽으면 어디 그저 죽습니까 그 모진병 암병으로 해내가지고 건사님이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한 푼도 없이 그냥 싹다 말리고 빈털털리를 만들어 놓고 부인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면 뭘 합니까 주일날, 응? 주일 날 주일 안시어가면서 돈을 벌면 뭘 하냐고요 뭘 해요 그게 그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느냐고요 통장에 가만히 있느냐고요 네.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여러분 건강 챙겨주고 병원에 돈 갖다 줄일 없고 간방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자신있게 할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봐요 이 시간 우리가 편안하게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거 이것은 축복이 폭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 뜨거리를 그냥 주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잠시만 들어보면 여러분 그냥 맨날 병원에 가서 막 오천만, 육천만 집안 싹 말리는 거예요. 아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강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병원에 지금 돈 갖다 주지 않고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감사 감사. 정말 리얼 감사가 아닙니까? 리얼 감사. 이보다 더 대단한 리얼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감사의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범죄고 그것이 곧 나에게 환란이 닥쳐오는 징조가 됩니다. 죽으나 사나 감사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있잖아요. 눈알이 빠졌는데도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눈알 하나만 빠지고 다른 건다 성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 불만을 따진다가 뭐막 음, 뭐야 내 눈알까지 빠지고 원망을 할수 있지만은 눈알에 한개 빠져도 감사 한 눈은 안 빠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족보를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시간을 봐가면서 어, 지금 이십 3분 정도 됐는데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한번 끊고 어, 다 말씀 못 드리면 어, 두 동가리에서 작은 화면에서 이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이 성경에 대한 적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웃음> 영어성경에도 i s from Matthew Jopter One verse one 이렇게 여러분이 예,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적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웃음> 그의 형제들을 나으니라 예. 이게 왜 족보가 이렇게 에 나갈 수 밖에 없느냐 하면 그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이사기 아들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잖아요 열둘인거 전번에 말씀드렸죠 밑에 페이지에서 마지부터 로벤, 시몬, 레비, 유다, 단납달 이렇게 나가는 건데 유다가 넷째입니다. 그런데 왜이 야곱의 아들을 열두아절 중에서 정말 대단한 요셉의 후손을 세우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라고 세웠을까요? 유다의 후손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다음 구절을 읽어야만 됩니다 네. 여기서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야곱의 아들 열두 지파가 가난 복지를 수복을 하고 거기서 땅을 분배를 해줄 때에 요소아가 이끌어서 가난 복지를 지금의 이스라엘로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 분배를 해줄 때에 물론 요셉의 집화는 많아가지고 문화시하고뭐 이렇게 나누어서 요셉 집화에게도 많은 땅을 주었어요 하지만 땅 준거와 임금의 대로 내려가는 거와 이런 것은 성경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같으면 은 사울왕 그 다음에 어 사울의 뭡니까? 뒤에 있는 거 다윗 왕, 뭐 솔로몬 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고 이것은 성경에 대한 역사기 이 때문에 성경에 관련된 인물이 나오지 유명하고 큰 성공을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에 큰 유명한 왕이지만 은 다윗이란 성경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이란 성경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자문에서 솔로몬의 자문이다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시다 그래가지고 시편이라고 나왔지 다윗이란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 아들을 그 가난 복지를 탈환하고 분배를 해줄 때에 열한 그 지파에게는 땅을 다 주었어요. 열한 지파에게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유다 지파는 그래서 땅 분배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유다 지파가 왕따? 아, 아니고. 유다지파는 왕따가 아니라 리더지요 왕따의 반대 피서 있는 리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지파를 복을 주었고 이 유다는 정말 그 어, 나중에 유다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유다가 그 여러가지 자기 며느리라든지 뭐하든 이런 여러가지 그 어,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은 다른 집파는 다 땅을 주고 유다 집파만은 땅을 안 주고 유다의 집파들은 너희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아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교회의 원리가 열심히 돈 벌고 사업 잘해가지고 11절을 하나님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10분의 1을 그러면 지금 정부서 세금도 10분의 1을 받아가서 나라를 꾸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유다지파가 땅 한톨 없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 모든 11지파들이 11절을 바치니까 유다지파는 말하자면 왕족들과 같이 제사장직뿐만 맡은 것입니다 농사짓고 일하지 않아도 그들은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편해서 있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유다 집파가 제일 앞장섭니다 네, 천병으로 서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를 짓밟으려면 유다 집파인 하나님의 직속 그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밟고 넘어가라 그래서 유다지파는 항상 전쟁에 나면 앞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지파는 나라에서 대표고 나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그 이스라엘나라가 북유다 남이스라엘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분단되기도 합니다. 갈리기도 합니다. 아, 분단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은 따로 나라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나중에 점점 번창해가지고 나라 말하면 양반 예.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상민 뭐 이런 식으로 꾸벅꾸벅 이래서 먹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양반이야. 그래가지고 큰 부자와 큰 음, 통치력과 재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지파가 그 북유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 유다지파는 정말 선민 중에 또 선민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지금도 유다지파인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유태인하고는 조금 달라요 유태인은 세계를 지금 다 주름잡고 있다는 걸전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이고 소련이고 영국이고 아랍이고 이 유태인들이 그 나라에 가서 쥐고 있는 돈을 빼가 버리면 나라가 다 쓰러져 버립니다 3분의 1 이상이 다 유태인이 그 나라 재정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이 유태인 유다지파들은 하나님의 선인 중에서 또 선인 다윗이 킹 중에 킹인것처럼 그래서 이 유다지파는 땅을 안 줘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 후손대가 이어질 때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사실은 요셉이 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낸 그런 대단한 인물이지만 요셉의 후손으로 이어나가지 않고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나갑니다 예. 우리 2절에서 내가 얘기 조금 길었죠 자 그러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람을 낳느니라 이렇게 3절이 마감됩니다 예, 지금 3 3삼부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리고 사제를 보겠습니다. 사제를 보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아비나답, 아비나답,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느니라. 이렇게 적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하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자 이쯤 되니까 여러분이 금방 아 아는 인물 있네 이렇게 딱 여러분 기억이 나죠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를 낳을 때그 마누라가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죠? 아, 거기에 대한 제가 성경을 아직도 한번도 성경 강의를 한 적이 없네요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인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런 큰 애국자고 공이 있습니다 기생이라도 성경책에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왕들과 짝하여서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거는 성경에 안 올라요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도 성경에 나오려고 러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해야만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생이라도 기생이라도 하나님의 자손인 우손 명단에 올라오고 그의 대단한 내역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라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성경을 볼 일이 있으면 볼게요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이 라합이라는 기생과 살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룻기서에서 보아스 잘 설명돼 있죠. 이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에도 자기의 본처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관련된 인물로 대가 이어나가기 때문에 보아스의 본처라 하더라도 원래의 처에서난 자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 룻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룻은 다윗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다윗이란 성경이 없는데 루시란 성경이 있잖아요 그만큼 루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지자 같은 일을 했다 자기의 일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역사에 올라고안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어떻게 된거 여러분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나오미의 부탁에 가서 루시 보아스와 같이 살게 되고 거기서 오벳을 낳음으로써 나오미는 오벳을 안고 내이 오벳은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야 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춤을 추고 다녔던 그 나오미의 사건들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벳이 이 루색에서 자라지 않고 나오미 품에서 자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손자 그래서 자기 아들로 통한 손자는 아니죠 며느리로 통한 손자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오벳은 루세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동네를 휘젓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이 그 귀하게 자란 오벳이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세를 낳았죠.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는 이제 누구를 낳는지 6절에서 나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그 많은 왕들이, 이 솔로몬도 나오지만 솔로몬 왕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왕들이 있건만 이 성경의 역사에는 다윗만 왕으로 칭해줍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다 이거죠.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 말고는 다윗에게는 험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새는그 유명한 다윗왕을 낳았다 또트로띠춥네 그래서 어, 다윗은 또 얼마나 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로 이어지는 아들은 다르죠 다윗은 우리아이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느니라 예. 이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 7절을 볼까요 예.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느니라 이제 그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건 왕의 족보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족보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다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 히스기야도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주 시간되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고 일단은 지금 족보가 히스기야까지 내려옵니다. 자열절를 보겠습니다. 희석이야는 문나시를 낳고 문나시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의 역사가 격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요시아를 낳은 이 시기에 족보가 이어지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큰 이변이 일어난 거요 전편에서 두 페이지 나눠서 다니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가 바로 다니엘의 시기인데 이게 다니엘의 역사가 나오면서부터 자 그러면 11절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네. 자 그런데 이 요시아를 낳은 이 무렵에 그때에 여호야김 왕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다니엘 순자까지 이 바빌론 그 우상의 치욕적인 우상의 국가에서 우상의 국가에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에 여호야김 왕도 끌려가고 사드라과메사 까벳노고 다니엘 선자까지 끌려가가지고 이세 사람은 예, 풀에 풀무풀에 던져도 안 죽고 다니엘은 사자구리에 던져져도 예, 죽지 않았던 거 여러분 여기 밑에 페이지에서 설명 들었죠 예, 이러한 사건이 여기서 격동의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치욕적인 역사가 바로 요시아를 낳고 이 무렵에 여호야 김화하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쭉 예, 끌려갑니다. 어디로? 치욕적인 우상의 나라 아브라함의 고향 예?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그 뒤에 12절을 볼게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12절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느니라. 네. 그 격동의 시기 나라가 막 아수라장에다 엉망인데. 소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13절. 자, 서로바벨은 서로바벨은 아비후살을 낳고 아비후손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느니라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죠. 그다음에 이 14절. 아이, 14절. 아소로,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악임을 낳고 악임은 엘리웃을 낳았지라자 음. 이것이 이제 성령에 관련된 역사입니다 족보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웃은 엘르 아살 엘르 아살을 낳고 엘르 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다는 야곱을 낳고 여기에 나오는 야곱은 예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닙니다 다른 야곱입니다 예자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지는데 16절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렇게 요셉의 아버지가 또 다른 야곱이죠 예. 그래서 여인의 이름은 여간에서 안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요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죠 예. 저 위에서도 여자 기생이라도 여자가 나오죠 예. 원래 여자는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볼것 같으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할루야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자 17절에서 이 모든 역사를 정리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가 열네 대고, 바빌론에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니라. 이렇게 족보가 성경 족보가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적은 족보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14대 14대 14대 셋 14대, 열네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40분 50분 예. 네. 이 창에서 그냥 맞출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의 성경 역사를 한번 읽음으로써 우리가 성경의 조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관련된 그런 족보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우면산에 올라가가지고 요새 지금 뭐 <웃음> 일도 안하기로했어요 우면산에 올라가가지고 앉았는데 그 동창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이제 얘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도 이제 몸 건강히 잘했다 참 고마운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어 야너 정말 그렇게 잘 먹고 건강하고 병원에 돈안 갖다 주고 어, 건강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이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야 나는 우리 조상님들에게 감사해야 돼이러더라고 <웃음>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박혀있는 그사람들 내가 뭘로 막아요 네, 그 내가 뭐 어, 나이가 한두 살 따위 그런 사람들 나무래서 돌아가겠어요 내가 해처리로 때려서, 때려서 그 잘못된 조상에 대한 그런 믿음을 버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으라고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 아버지 죽은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아프죠 저 친구가 갈 곳이 어디야 네. 그렇지만 난 동창들에게 임미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역, 역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음, 하나님의 뿌시발로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씨는 다 뿌려놨어요. 예, 씨를 뿌린 데또 짝밭에 옥토에 뿌린 것이 어떤 씨는 새들이 와서 아 먹어서 없고 그 우리 신약 말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말씀도 앞으로 언젠가 하면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게요 이렇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거두는 것은 싹이 나고 우미트고 자라고 거두는 것은 천부께서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지 우리 능력으로는 안됩니다 예. 자기는 뭐 조상에게 감사한다는데 뭐하나님하고는 예. 관계 없다는데 뭐그 <웃음> 무슨 뭐 제가 말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만 말은 하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우리 또 며칠 전에 죽은 그 친구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걔한테 두 손을 싹싹 빌고라도 걔 마음을 풀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이 맞선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쪼아가지고 뭐그 사람들에게 부예를 지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이 내한테 예, 감당 못할 요구를 해가지고 내가 그 감당 못할 요구를 안 들어줬구나. 예,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내가 그런 어, 말도 못하는 그런 요구를 무시하거나 이랬을 때 그들은 자기 뜻들이 안 돼가지고 나름대로 나에게 담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또 제가 말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아침에 쭉 회개하는 양이 나타나는데 과거에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모든 분들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모든 목사님으로부터 그분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온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 내가 아무런 남에게 해코지 않고 남의 것이댕질한고 훔치고 어? 남의 어?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잘못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마음 아팠던 사람들, 자기들 요구를 막 강력하게 요구해 주네. 그 요구를 못 들어줬던 것들.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공연단에 와줘 지가 오겠다고 오늘 내가 아유너 오면 더큰 사건이 일어나 상처받아 그 지금 안 오고 가는 게 상처 덜 받을까 봐 미안하긴 한데 했지만 그는 지가 나를 돌려보내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미안하다고 해도 미안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를 해쿠지 했나요? 거기 오면 가수들이 싸워 죽고 나를 치는데 동창생까지 다 넣어가지고 싸우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싸우고 하는 걸 보고 내가 급히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일어날 사건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건 리네 사정이지. 네가 불렀으면 무조건 나를 왕대접해줘야지. 그게 뭐냐 이거요 아무런 얘기해도안 풀어지는 거야. 그걸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원수를 맺고 적을 삼을지 않으려고 해도 예. 자기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는 담을 쌓고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원수들이 나를 지금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권세가 없어요 왕으로서 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다할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윗은 능력이 있어도 그를 악한 방법으로 칼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스트레스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 왕 같은 사람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의 원수가 생기고 자기와 담을 쌓은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내가 남을 아무리 해코지하지 않아도 그들은 나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불, 충족시키지 못하면 담을 쌓고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원수가 괜히 생깁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제 능력으로는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그 친구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분명히 전도해서 그를 하나님 나로 인도를 해줬을 텐데 내가 나중에 그곳에 가면 그 친구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냐고요 너의 고생하는 게내 마음 잘못 먹은 탓이야. 내가 너에게 사과해가지고 더더 사과해가지고 너의 말을 마음을,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던 원인이야. 이렇게 그에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친구가 거기서 나 그때는 후회하고 나에게 울면서 애원하겠지만 내가 그를 어떻게?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구해줘요?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구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동창상에도 다 얘기하고 했는데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븐에 보냈다는 것이 그 나라 그곳에서 그 친구가 고생하는 것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를 그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친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 동창생은 나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많은 자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아 너는 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참 음, 하나님 택했다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게 됐노 그렇게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은야 너도 병 고칠 줄 아나? 그 내가 저 뭐야 자기 마누라는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때 뭐, 무슨 어디가 아파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날 데려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더라 그 아픈 데 대해서 그 기도했더니 오는데 그게 깨뼈같이다왔더라 너도 내병점 하나 권치 줘볼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너 교회는 다니니까 아주 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그래서 나는 교회 잘다니줄 알고 아 너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떻게 하나님 너를 그렇게 구원시켰느냐 하나님 백성이 만들었냐 그랬더니만 대답도 안해나 아주 구정날명절날 다니니까 야너 오늘 제사 지냈나? 난좀 형집에 와가지고 제사 지냈다 너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난데 내한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너 알지만은 나는 제사 못 지내잖아 이렇게 그러면안돼 뿌리 없는 자식이 되는 너는 제사 지내야 된다. 너 예수한 면나그 아, 예수하고 뭐 제사하고 뭔 관계 있나? 예수는 예수고 제사는 제사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 제사 지내러 시사 묘사 그거 가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알지 못하는 묘에다가 막 술을 부어준대.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에, 자기 가 살았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더면참 잘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그렇게 모든 귀신들이 그래 주면, 음? 자기한테 손해낼게뭐 있냐, 이거야. 그 귀신들이 자기한테 큰 도움을 주는 걸로 그건 알고 있더라고. 꽉! 그런 사고방식이 박혀있어요. 근데 내인들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 그러니까날 보고 제사 안지냈다고 나무래. 자기는 다른 목사님한테서 병을 고치는데 너도 병 고칠 수 있나? 하... 네. 저도 안수해서 병은 많이 고쳤지만 그런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구원시키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발은 배에 닿고 한 발은 육지에 닿아가지고 배가 붕하고 떠날 때가랭이가 찢어나는 덥지도 추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입으로 내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덥든지 찹든지 해라. 차라리 맹렬하게 예수 비판하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조상에 감사했다는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나중에 어느 때 시기가 이러면은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요월마다뭐동창회 나가고 다 나가고, 디기스심스만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말들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잘못을 하고 나쁜 사람이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신앙과 비신앙은 자기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어떤 친구를 막꼭 구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뿌려만 놔요 뿌려만 놓으면 됩니다 많이 여러분은 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으면 그는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온 역사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네. 병원에 몇번쫓아다니겠들이면 6천만 원 날렸다 그 6천만 원난 지금 안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오늘 나가 가지고 하루 일해서 20만 원 30만 원 버는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6천만 원 5천만 원 1억석 병원에 안 갖다 주고 이렇게 밥잘 먹고 건강하게. 예. 여러분, 지금 와서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리얼 감사입니다. 리얼 감사. 네.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강력하게 전해드립니다. 리얼 감사.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딱한 시간 지났네요. 예. 감사합니다.